어린이 여러분,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멈춰요, 이쪽 저쪽 3초 동안 두리번 두리번 차도 사람도 사이좋게 1, 2, 삼사 함께 지켜봐요 초록 불이 켜지면 건너가요. 모두 안전하게 일단 멈춰요.